안녕하세요. 현재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미분양 할인판매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판매 법인에서 매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의 전화들도 오고 아파트 할인 분양 외에 또 할인할 수 있는 상가들 다양한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회원방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향후 미분양 할인 판매 현재는 중공 전 미분양 할인 판매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제대로 계속해서 분양이 안되다 보면 중공 후 미분양 할인 판매도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기회가 저한테 돌아온다면은 무조건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회원방 위주로 얘기를 하되 예전부터 회원방에 오래 있었던 분들과 그리고 등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회원 위주로 모든 정보를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서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법인 업체에서도 뭐 다량의 매물을 매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큰데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법인체에서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인체로 한꺼번에 돌려야 되고, 지금 투자카페라든지 망카페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정보 또한 회원방에 계시는 분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요. 저는 2008년도를 7 겪으면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튜브에 할인분양 정보를 계속 올렸고 그런 정보를 시행사나 관계자들이 보라고 다른 관계자들이 연락왔는 내용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고 대부분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지만은 인원 확보가 어찌 되는지도 또 다량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2007, 8년도에 실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중공 전이나 중공 후나 절대 오픈은 안할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법인체에 바로 넘기든 아니면 어느 정도 공동 구매를 할수 있는 인원이 확보된 곳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 상황에 유튜브란 매체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대의 아파트 미분양을 할인 판매한다면 물론 중공 이후에는 20%가 될지 30%가 될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만 미분양돼도 현상황에 대부분 규제를 대부분 풀었기 때문에 5억에 30% 1억 5천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미분양 할인판매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5억에 아파트 30% 할인판매를 한다 3억 5천이죠 3억 5천에 대출이 70%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을 구입하여서 되팔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고요 대부분 법인에서 연락오는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에서는 40% 정도의 매물을 많이 찾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매물을 40개에서 50개, 100개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전화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LH에서 다량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런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마이너스고 회원방에 있는 분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뭐, 회원에 가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재가입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재가입이 무조건, 뭐, 어떤 탐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캐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회원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은 현재, 얼마든지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사전에 저도 먼저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얼굴을 보고 실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돼서 급하게 뭐 얼굴을 보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먼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인지 정말 구입을 할수 있는 분인지 이런 내용들이 유출이 될수 있는지 안되는지도 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든 아니면 상가 할인 판매든 오픈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 전에 전화를 주시고 대부분 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서 남아 돈다면 법인회사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물이 적게 나오는 부분에 아니면 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원방 위주에서 구입을 하려는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도 뭐 LH 에서 뭐 아파트를 구입한다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계획했는 것들은 예전 상황을 탕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의 파급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과 노출 수 빈도에 따라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전화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 최소한의 매물이 나오더라도 회원방 위주에서 진행을 하고 양의 매물이 나오면 회원방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물량을 쳐내지 못하면 다른 업체나 법인체에 넘길 수 있고 그중에 저희 회원들이 함께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회원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 저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는 분들 그리고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장기간 계셨는 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직접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물론 나이가 드셔서 이런 회원방이 아니더라도 실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저작년부터 만나왔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아무튼 올해 엄청난 아파트 공급 물량과 내년에 대부분 북구쪽으로 많이 쏟아지지만은 물량들이 분명히 할인 분양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그 정보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물량을 제 유튜브에서 한꺼번에 쳐낼 수 있냐 없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런 매물들이 나와서 공격연하게 뭐 투자카페 만카페에서 얘기들이 누출되지 않게끔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모든 얘기를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을 1200편에 가까운 영상을 일부 보면서 믿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직접 한 만나 뵙고 어느 정도 검증 절차에서 향후 이런 매물들이 빨리 소화가 되려면 시간 될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